거를 네. 나는 여기 음. 자기 음. 어디서 쓰려는 줄 알고 어디서 <웃음> 뭐 유튜브 올리려나 뭐 지금 어떻게 짧게 자르려고? 아 그래서 아 진짜 너무 예뻐 <웃음> 너무 예뻐. <예쁘지? 웃음> 응. 어. 여자, 아, 여, 좀, 웬만한 아가씨 저리 머리. 가라요? 어, 어, 어, 더 좋아 음. 음. 아니 머리 지금 빨마안 한거죠? 음, 자기 생머리죠? 음. 음, 염색도 안하고 어, 그러니까 색깔도 음. 약간 갈색이 돌고 어. 나도 완전 찬머리인데아 저렇게 찬머리 혹시 군대가요? <웃음> <웃음> 아니 머리를 갑자기 자른다니 왜? 아니 이거 뭐 백협병 어린이 가볍게 아니 거기 보달라고 대단하다 그은 거예요 와 대단하다 30cm 되게 <웃음> 대단하다 대단하다 2 5 c 치 아니 진짜로 멋으로 기, 그런 거보다 그 대단하다 길만 해요. 멀태도 음, 좋고, 취지도 좋고. 아, 디바한테 떨리겠다. 아, 이고 이거 누가 묶어줘 <웃음> 내가 묶어줘야 너랑 보지 않을까 한참 많이 돌려있는데, 길어서. 아이고. 아, 꼬무줄 있는데, 내가 좀더 줄까요? 멋있어, 여기 기있어 이런 꼬무줄 있어요? 네, 네. 어, 어, 아니, 없었어, 맛있다. 자기? 어. 오, 나도 하나 한, 좀 기여를 하네. 너무 어. 많네. 많이 드릴게요. 자. 그렇죠? 내가 야, 확튀해 봐. 그렇죠? 제가 잡아줄게. 확쳐쳐쳐쳐 쳐. 확 튀고, 확 튀고, 확 튀고, 확 튀고, 확 튀고, 확 튀고, 확 튀고, 확 튀고, 지금 두 번째야? 예, 그래서 예 이렇게 하는 게 전혀 지금 한 번째 처음 아니 저번에 뭐좀 못했어, 못했어 길이가 짧아서 아이 정도 제일 긴데만 잡아가지고 이거 이, 이, 다 잡을 이제 이거 이제잖아 여기까지 오잖아 근데 이것도 완전 여기 밀착 밀착이잖아 내가 모양을 잡으려고 길이가 좀더 있어야 되거든 예쁜 염소년 이런 거 했었거든요 그 예쁜 염소년은 어디서 하면 명동에 있는 백화점에 내가 <목소리> 중학교때 <웃음> 돈이 없어서 머리카락 팔아서 응 음, 그죠? 이 <웃음> 네, 머리숱이 얇아가지고 자르니까또 얼마 안되네요 그죠? 차지 머리에요 얘가 엄청 많을 것 같은데 음. 어떻게 안되나요? 안돼 돼요, 안돼 돼요. 제 머리가 완전 가늘어가지고 y o t e